안녕하세요 LHTV의 김윤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재테크 정보로서 꼬마빌딩으로돈좀 벌어볼까 입니다 이 주제는 어제 머니투데이가 보도한 신문기사의 제목인데 오늘은 이 신문기사의 내용과 함께 실제로 이런 건물을 설계하고 건축하는 건축전문가 입장에서 이 기사의 내용과 실제 현장 상황을 알아보도록 할 텐데 아무쪼록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서 여러분들에게도 참고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아, 이 기사는 다음과 같은 6개 순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 이 신문 기사에는 장이 너무 빠르게 회복해 고민이라는 어느 40대 직장인의 이야기와 함께 코로나19 사태로 출렁이었던 국내 주식시장이 빠르게 회복하면서 현금을 쥐고 있는 투자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주식시장이 급반등하고 정부의 고강도 주택시장 규제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꼬마빌딩이 새로운 투자처로 주목받고 있다는 것인데 지금이 과연 꼬마빌딩의 투자 적기인가? 또 꼬마빌딩 투자 위험은 없는 것일까? 나도 건물주가 될수 있는가? 또 10억으로 건물주가 될수 있을까 등의 내용으로 고마 빌딩을 전문으로 중개하는 어느 전문가의 의견을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고강도 대출 주제책으로 주택시장으로 흘러가던 유동성의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으며 주식시장으로 눈을 돌려봐도 쉽지 않은데 그것은 현금을 들고 주식시장으로 뛰어들려던 투자자들이 급반등하면서 쉽사리 뛰어들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새로운 투자처 중 하나인 꼬마 빌딩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즉 과연 지금 꼬마 빌딩을 투자해도 되는지 꼬마 빌딩이 정말 매력적인 투자처인지 실제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를 꼬마 빌딩 중개 전문가의 의견을 실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신문에서는 첫 번째 꼬마 빌딩이란 무엇인가 라는 데 대해서 이러한 말이 유행한지는 한 4, 5년 정도가 된것 같은데 보통은 50억 미만의 빌딩을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건물들은 50억 미만의 다가구 주택이나 다세대주택 또는 상가주택을 포함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현장에서 실제로 보면 최근에 판교나 광교, 김포동, 신도시 등에 이러한 꼬마 빌딩의 상가주택이 많이 들어서고 있는 상황이죠. 다음으로는 두 번째로 꼬막빌딩 투자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이 꼬막빌딩 중개 전문가는 이러한 건물을 매입하는 데는 30억원짜리인 경우에 개인인 경우 임대업이자 상환 비율인 RTI 규제 때문에 10 내지 15억원 법인인 경우에는 10억원 정도면 구입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런 건물을 건축하는 입장에서 보면 땅과 건축비 등을 원가로 하기 때문에 이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도 이런 꼬마 빌딩을 건축할 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입하는 경우에는 이윤이나 가격 상승분 만큼을 얹어주고 사야 하지만 직접 건축하는 경우에는 전혀 그런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이고 또 대출도 매입하는 경우에 이 RTI 규제를 받지만 건축하는 경우에는 담보물건이나 자신의 신용도에 따라 매입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활용할 수 있어서 어, 건축하는 것은 더 쉽게 이러한 건물이라는 건물주가 될수 있을 것인데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한 영상이 있으니까 아래에 링크를 달아두도록 하겠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투자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데 대해서는 이러한 건물을 매입하려거나 건축하는 사람들은 예전에는 대부분 5, 60대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3, 40대가 많아졌습니다. 이 꼬마빌딩 중개 전문가 말에 의하면 지난해 강남구에서 꼬마빌딩에 매각된 빌딩 등기부를 다 떼어서 봤는데 50% 정도가 3, 40대였다고 하는데 실제 이러한 건물을 건축하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다고 꼭 돈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예전에는 주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언젠가부터는 30대 후반이나 40대 중반 특히 직장인들이 이런 건물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저는 실제 현장에서 깨닫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젊은 층들이 예전에 비해서 재테크에 관심도 많아졌고 또또 또 조기 퇴직에 따른 직장 생활의 불안감 그리고 노후 대책을 일찍부터 준비하려는 세태 등이 작용한 탓이 아닌가 저는 생각해 봅니다. 다음으로는 꼬마 빌딩의 세금에 대해서 아, 요즘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강남에 있는 아크로 리버파크 50억짜리 아파트가 종부세로 수천만원을 내야 하는데 50억원 정도 되는 꼬마 빌딩인 경우에는 건물의 지산세가 1500만원으로 아파트보다 훨씬 적고 또 꼬마 빌딩의 규모는 종부세를 내지 않아 세금 부담이 주택보다는 크지 않아서 자산가들이 이런 꼬마 빌딩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다섯 번째, 꼬마 빌딩 구매시 유의할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신문에서는 이러한 꼬마 빌딩을 매입할 때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해서 유의해야 된다고 하였는데 첫 번째로는 황금성을 보아라 빌딩은 다른 자산보다도 황금성이 낮기 때문에 임차인이나 수익률만 보지 말고 황금성이 좋은 곳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투자자에게 수익률은 중요하긴 하지만 사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황금성이고 또 향후 부동산적 상승에 대한 장래성 등도 따져보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두번째로는 상황에 맞는 투자 목적을 확실히 정하라 라는 것인데 이런 건물에 투자하려는 사람은 목적에 따라 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은퇴자인 경우에는 안정적인 임대 수익이 나와야 하므로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입지가 좋은 공실 걱정이 좀 적은 건물에 투자해야 하고 만약 젊고 다른 수입이 있는 사람이라면 낡은 건물을 사서 신축이나 리모델링 투자 적으로 하면 시세 차익이 나중에 더 크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것으로 이러한 것은 실제 현장에서 제가 어, 이런 건물에 대한 설계와 건축을 하면서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세 번째로는 건물만 보지 말고 땅을 봐라 사람들은 이런 빌딩을 구매할 때 보면 그냥 다 건물만 보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건물의 임대 상황이나 수익률 등만을 생각하는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땅이고 땅 가격이라는 것입니다 즉, 땅의 위치나 용도지역, 설계내용 등 이용가치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질문에서는 투자자가 꼭 친해야 할 전문가로서 이세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데 특히 방금 얘기한 이 땅에 관해서는 땅의 위치나 용도지역, 설계내용 등에 따라서 이용가치를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반드시 건축사에게 설계를 해보고 또이런 설계 전문가 말을 들어보고 사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 네 번째로는 현장에서 놓치면 안 되는 것들인데 건물을 매입하거나 이런 건물을 짓기 위하여 땅을 보러 갈때 현장에서 반드시 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유동인구나 주변 임대시세 등으로 이를 위해서는 차를 타고 가지 말고 반드시 그 건물까지 걸어가야 하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도로라고 합니다. 또 인근에 매각한 곳도 같이 보는 것도 좋다고 하는데 매각된 곳도 같이 보면서 주변에 왜 이런 건물을 사게 되었는지 또는 리모델링 되거나 임대인이 바뀌어 있거나 이러한 사항들을 알아보는 것도 참고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유동 상황과 주변 간판 등을 유심히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고 또한 현장을 보는 시간도 평일과 주말 그리고 오전과 오후 등을 유심히 살펴봐야 하는 게 좋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주말 상권이나 7일 상권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임대 시세를 파악하는 것으로 임대가의 높고 낮음을 판단하고 또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빌딩 투자에 제일 중요한 예상 임대를 짜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항들을 잘 파악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여섯 번째로 투자자가 꼭 친해야 할 전문가가 있다고 했는데 이분은 공인중개사, 은행지점장, 건축사를 꼽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빌딩 중개하는 중개사로 이분들에게는 사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좋은 매물을 줘야 하는 것인데 그냥 크게 생각도 안하고 좋은 거 있으면 연락달라고 한다거나 대충 얘기한다고 하면 좋은 정보를 주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에게는 사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은행지점장인데 현금을 다 주고 사면 좋지만 대출을 끼워 가야 하기 때문에 대출을 잘 아는 지연장이 필요하므로 은행 지연장을 알아두는 게 좋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세 번째로는 건축사라고 하는데 아무리 위치가 좋아도 예전처럼 좀 올드하게 리모델링을 하거나 신축하면 임대가 잘안 들어오는데 건축사가 설계를 잘해서 젊은 트렌드에 맞는 리모델링이나 신축을 하면 위치가 좀 떨어져도 잘 들어온다는 것으로 이세사람은 빌딩 투자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상이 이 신문에서 꼬마 빌딩에 관해서 대체적으로 이야기한 내용들입니다. 결국 최근 주식시장으로 뛰어들려던 투자자들이 주식이 급반등하면서 쉽사리 뛰어들지 못하고 있고 부동산 시장은 정부 고강도 대출 규제책으로 주택시장으로 흘러가던 유동성이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투자처로 꼬마 빌딩을 주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주식과 부동산 시장의 상황과 그리고 제가 또 실제 현장에서 상가주택과 같은 수익형 건물을 주로 설계와 건축을 하는 건축 전문가로서 많은 건축주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것은 이러한 꼬마 빌딩과 같은 수익형 건물은 재테크와 특히 은퇴를 앞둔 직장인들에게 노후 대책으로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저는 실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신문에서 꼬마 빌딩 중개 전문가의 분석과 같이 3, 40대의 젊은 층들이 이런 꼬마 빌딩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러한 현상은 이미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려봐 있는데 상가주택 등수익형 건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들의 상황으로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를 제가 만들어 놓은 영상을 또 링크를 걸어놓도록 할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광교나 동탄, 고덕 등에 개발되고 있는 상가주택지의 분양 경쟁률이 엄청나게 높은 것이나 이러한 건축주 대부분이 50대 이전 세대나 특히 여성들도 많고 이러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직장인이라는 것이 특이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그만큼 젊은 세대들이 특히 직장인들이 일찍부터 재테크에 관심을 기르고 있다는 것인데 이에 대하여도 그런 젊은 직장인이 상가주택을 건축한... 아무쪼록 이러한 영상이 재테크나 노후대책에 관심이 많으신 여러분들에게 많은 참고가 되리라 생각하며 앞으로도 저희 LHTV에서는 이와 같은 재테크와 노후대책에 관한 정보를 꾸준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관심을 당부드리고 혹시 오늘의 영상이 참고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